Happy! Wow! Wow, b o e 너무 행복해요. Happy! 너무 귀여워요. He likes it. Oh, look at him. <laughs> He's closing his eyes. Happy, y o u d Soon, soon, soon. Soon! Soon! Soon! Soon! Soon! Soon! Soon! s o a n Soon! Soon! Soon! s a o n s o n s o n s o n s o o s s o 아! <웃음> 저 잠만요, 잠깐만요저 잠만요. 에네네네네, 저 네, 네, 네, 네, 잠만요. 저기 갔다가 파이프 실어 여기 다시 와야 돼. 유리조화가 이 트레카를 언제 타고겠어? 이럴 때 타고지. 조금 무섭지만 재밌어요. 이제 네, 내려 다 왔어요. 아기모 모기, 모기 모기만 있어요 유리주아 여거네 이렇게 범위같이 엽지 그렇게나안 돼서 엄마 찍어 이거를 찍을 거다 고 유리주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 많이 시키고서 저녁에 <웃음> 맛있는 고기 많이 먹게 만들게 할게요 <웃음> 네. 어, 이제 저희 농장에서 같이 파이프 옮기고 어, 말뚝 박고 줄 치고 네. 어,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일 열심히 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, 일 열심히 안 하면? 저는 네. 밥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래갖고, 응. 이렇게 한걸로 이렇게 박아도 되고 이거는 양성으로 이렇게 해안 응. 네. 네. 응.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어, <씨. 웃음> 하나,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이아 이렇게 올려서 쫙. 어중 뭐 나신 건데요?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네. <웃음> 네. 어떡해요. 미안해요. 네. <웃음> 윤희 힘이 많이 사용해서 어떡해. 어떡해. <웃음> 지금 그걸 뿐질렀단 말이야? 이제 어쩔 수 없어. 이건 그냥 뿐질러졌어. 네. 그럼 놔지고 이렇게 놔두고서 요거 아. 갖다가 이제 살리는 거야. 네. 사장님 어떡하지? 고생 많으세요. 공기세... 사... <웃음> 안 되는데. <웃음> 루즈 루즈 아즈 여름에는 루고 루즈 루더워괜찮 음. 좋아 엄청 맛있어요 우와 따라먹었어 오늘 또 고생했어. 오늘, 오늘 저기 유리주아님 이따가 술 마시면 노래 한다 했잖아요. 아 노래 네 응. 노래 불러드릴게요. 거것도 불러드릴게요. 응 응. 응, 응. 그 동해물가 그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. 응. <웃음> 봤어요. <웃음> 아이고. 우와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<웃음> 어, 이렇게 삼겹살을 먹은 다음에 막밤에 어, 볶음밥 하고 라면을까지 음. 딱 먹어야 그게 이제 딱 제대로 먹는 거죠. <웃음> 가 아기네. 좋아팅 쫄아팅. 이거 이거 이거 강아지 진짜 귀여워. 크레이지 독. 와! 귀엽다. <웃음> <응. 웃음> 비 어. 어 잠깐. 사장님 Hi, 좋은 안녕하세요. 아침! 오늘 아침에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 맛있게 네, 어네 그거 반찬 맞었어요 어, 유리주아님 네.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침이 아니라 정심입니다 <웃음> 유리주아님이 그때까지 잔 거지? <웃음> 미안해 사장님 우리는 아침 먹고 정심 먹은 거예요 이거 할거예요 이거요. 음.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두 개씩 있어요, 두 개. 그럼 이제 하나는 뽑아줘야 돼. 하나 뽑아. 이렇게 하나. 버려. 사장님 제일 힘들어 이유 뭐예요? 제일 힘들어 하우스 안에 여름에 많이 더워. 더울 때쌈 따는 일. 제 오늘 해서 지금 서울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. 응. 음, 맞아요. 저도 이렇게 같이 아. 방송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 주셨기 때문에 음. 저도 고마워. 어택시 왔다. 하피 바이바이. 안녕. 하세이 바이바이. 안녕와 감사합니다. <웃음> 바이! 하피! 바이바이! 저희는 이렇게 일했어요 아 오늘 네. 일방일 동안 우리 유리 조아님 너무 고생했고 저녁에 그래도 삼겹살하고 맥주 네. 먹어서 네. 그나마 좋았어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아이유 노래도 아주 잘들었고 니코도도 아주 잘 들었고 우리 이제 한국인 아빠 네 한국 아빠 우리 갑시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한국 아빠 일단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만나요 네. 다음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음, 네, 감사합니다. 네.